유튜브 쇼츠에 신박한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유튜브 쇼츠에 영상을 보다가 제작 소스 문구를 보시면 클릭해보세요. 영상 원본으로 바로 가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어플로 들어갑니다. 내 채널에 동영상을 클릭하고 쇼츠로 만들 영상을 선택한 후 영상 아래에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쇼츠 동영상으로 수정을 클릭하고 영상 원본에서 셔츠로 만들 원하는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15초에서 60초 사이에 영상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과 같이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클릭한 후 잠시 기다려 주세요 화면 아래를 보시면 텍스트 타임라인 필터가 있는데요 텍스트는 글씨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글씨를 입력한 다음에 상단에 대문자 A를 클릭하면 배경색을 넣고 뺄 수가 있습니다 상단 가운데 기본을 클릭하면 글씨체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단 왼쪽에는 글씨체의 정렬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색상을 클릭해서 글씨 색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완료를 누른 후 글씨를 클릭해서 글씨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타임라인을 클릭하면 글씨가 나오는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 글씨 위에 대문자에 소문자에를 클릭하면 글씨를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한 글씨의 위치와 길이를 조절했다면 확인을 누르시고 화면 아래에 필터를 클릭하고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영상에 맞는 필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완료를 누르시고 다음을 누르신 다음에 영상의 제목을 지으시고 업로드를 한 다음에 내채널의홈 동영상 옆에 쇼츠로 들어가서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